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고 계시죠?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최소한 도달해야 될 사랑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껴요 어떤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하고 요그 사람 때문에 두근거리기도 하고 요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즐겁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죠 물론 지내다 보면 요 다투고 싸우고 짜증나고 미워지고 이런 감정도 분명 있겠죠 근데 이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일 텐데요 나는 어떨 때 사랑이라고 느끼나요?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할때 사랑이라고 느끼시나요? 사실 연애를 하면서 내 상대방에게요 사랑해, 사랑해요 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그 말처럼 달콤하고 기분 좋은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네 여러분들의 그 사랑한다는 표현은 정말 어디까지가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기분 좋을 때 표현하는 그냥 단어일까요? 내 감정이 많이 좋아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무조건적인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라서 사랑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상대방도 나에게 어떻게 자기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 라고 사랑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사랑 말고요 남자친구와 내가 추운 겨울날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가 많이 추위를 느끼고 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나에게 외투를 벗어 주네요 아마도 내가 따뜻했으면 했나봐요 자기는 추울 텐데요 내가 따뜻한 게 좋은가 봐요 자기가 추워도 내가 따뜻하면 그걸로 만족하나봐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새벽같이 잠도 못 자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예쁘게 치장도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3, 4시간을 더 잤을 텐데 그 잠을 못 자고 도시락을 싸 왔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도시락을 열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행복해하네요 그리고 맛있게 잘 먹어요 나는요 내가 좀 불편하고 귀찮아도 내 남자친구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맛있게 먹는 게 좋았나 봐요 어려운 거 말고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 좋으려고 말고 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상대방이 좋다면 내가 좀 귀찮더라도 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진심이라서 전해진다면요 그 정도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깊은 사랑은 아니더라도요 우리 연인 사이에 내가 기쁜 것보다 내 상대방의 기쁨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좀 아프고 괴롭더라도 그래서 내 상대방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마음이 사실 나도 내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어려운 사랑 이야기 말고요 내가 좋을 때 상대방하고 좋은 거 말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그때 내 상대방이 웃고 즐겁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기분이 힘들고 괴롭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별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상대방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준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끔은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고 괴로운 줄 아는데 그 사람은 여태 나를 기분 좋게 잘 이끌어와 줬다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네요. 그리고 내 상대방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수 있나 봐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나는요. 내 상대방이 좋을 때까지 내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맞춰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나는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 욕심만 채우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 어느 정도까지 맞다 틀리다를 구분짓기는 참 어렵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다면요. 사랑의 커트라인은 통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